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으나 오집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믿고 섬기게 놀았는 확고한 믿음도 없이 세파의 마냥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는 커녕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모른 채 세상연락에 취해 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의 재단 앞에 가슴을 쪼개어 내놓으며 주의 긍윤하신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물을 기러오는 애슴이 있게 하옵소서. 범죄를 인하여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처럼 이 민족을 위하여 저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몸을 들리오니 연락하시고 극휼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에게 권능으로 채워주사 은혜의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